네, 안녕하세요. m d m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출시한 560 무료 560 암페어 파워뱅크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 배터리를 여러분들 차 어딘가에 넣어야 되겠죠? 넣었다고 가정하고요. 전연기를 붙죠? 이거는 쉬워요. 그냥 꼽고 조이고, 꼽고 조이고, 선을 풀러 가지고 붙여주세요. 뭐 요즘 그런 거에 따라 좋은 거 양면 테이프 두꺼워가지고 끈끈한 거 그걸로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엔 뭐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충전부터 연결을 해볼까요? 네. 자, 먼저 이 한전 충전기 60짜리에요 네. 자, 50A 이상부터는 XT90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XT90, 90의 숫자가 뭐냐면 최대 전류가 90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단자들이 그래요 최대 전류가 90으로 되어 있으면 지속 전류는 몇이다? 그 절반 XT90 단자의 지속전류는 45A입니다 네. 60짜리 를 여기 쓰면 안 돼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전기 네. 보낼 때이것과 앤더슨 단자 하나를 더 넣어가지고 보내드려요 저는 납땜을 했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충전기 바를 때 잘라가지고 여기 바로 고리단자를 달아도 돼요 음. 아니면 앤더슨 단자를 만들어 가지고 뺐다 꼽다 할수 있게 만들어도 되고요 저는 앤더슨 단자를 이용했고요 자, 이 고출력 제품들은 어디에다 설치해야 된다? 바로 대전류 단자에다 설치해야 된다 대전류 단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공구 소개시켜 드릴 걸 그랬다? 공구는 이 정도가 필요해요 요거는 스패너 스패너, 다양한 사이즈의 스패너 한 세트 전선을 까는 가위 음. 뺀치네요 드라이버 요정도 공구가 필요합니다 자 열어볼게요 빨강 두개 까망 두개가 있는데요 빨강이 플러스 까망이 마이너스에요 두개는 안쪽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단자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걸 써볼게요 이렇게 두개 이 작업을 하다보면 나중에 나사가 하나씩 사라져 신기하지 않나요 참고로 12V는 감전되지 않아요 감전 안 돼요? 감전은 안 되지만 음. 따끔하잖아요 아니요 안닦음해요 음. 사람한테는 괜찮아 근데 금속한테 안 좋지 음. 회로에 먼저 항상 연결할 때는 이걸 연결하고 연결하면 어, 위험해요 네. 항상 연결을 끊고 네. 넣어주고 넣어주고, 그리고 연결할 때도 네. 이것도 너무 기본적인 건데, 와셔는 빼고 네. 단자를 안쪽에 와셔를 그 위에, 네. 그 위에 스프링 와셔 순서예요. 자, 충전을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요. 네. 자 여기다가 이것도 같이 연결할 거야 뭐냐면 얘는 주행 충전기입니다. 주행충전기요. 주행충전기는 보시면 자동차 배터리, 보조배터리 있죠? 자동차 배터리 쪽을 어디에다 연결했어요? 360 음. 이게 자동차 배터리 라고 칩시다. 네. 네. 치고요. 여기 ACC가 있잖아요. 네. ACC에다가는 자동차 표지 박스에 보면 시동을 걸었을 때 플러스 12V가 나오고 시동을 끄면 시동 끄는 거는 두 단계 요 시동을 끄고 그러면 내부 전기는 들어오죠 네. 한번더 돌리면 완전히 꺼지고요 네. 그 처음에 한 번만 돌렸을 때 전기가 딱 끊어지는 그런 퓨즈가 있어요 대부분 뭐 쉬운 게 이제 시거잭 같은 경우가 그래요 시거잭은 한 번만 돌려도 꺼지는데 그런 퓨즈에다가 ACC 단자전선을 연결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차는 시동 꺼도 그 시거 소켓 되는 차가 요즘 있더라고요 몇 대가 차종은 모르겠어요 어, 그런 그럼? 차가 있어요 그런 차는 시거 소켓에 연결하면 안 되겠죠 저는 편의상 이거 여기 a c c 가 없는 배터리를 가지고요 그냥 플러스 단자에다 연결할게요 네네 네. 플러스 단자에다 연결했고요 자동차 배터리 여기 연결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좀 전선이 길지만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이렇게 놓을게요. 지금 요거는끈 상태예요, 전원을. 이따가 드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틀림은 큰일 납니다.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연결할게요. 그럼 여기는 봅시다. 주행 충전기와 한전 충전기를 연결을 했어요. 네. 딴거 연결할 거 있나? 인버터 여기다. 아, 이건 잠글게요. 네. 자, 와셔를 끼우고 스프링 와셔를 끼우고 돌려주세요. 마지막에는 꽉 조일 겁니다. 지금은 손으로 대충 조이고요. 이 와서 왜다는지 알아요? 글쎄요. 나사 풀리지 말라고 진동으로. 아 달아줬고요. 여기 뚜껑을 씌워 줍시다. 여기는 뚜껑이 씌워 잘 씌워지는데 여기는 안 씌워지죠. 왜냐면 네. 벌어졌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네. 여기를 그냥 깨 주세요. 칼로 잘라 주세요. 아니면 뭐 벤치 같은 걸로 좀 뜯어내 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풀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줘야죠. 예 네, 지금 충전기 주행 충전이랑 한전 충전기 두개 연결해줬고요. 가는 김에 네. 세 번째 충전기 갑시다. 네. 저는 이미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전선 단자를 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한번 설명드릴게요. 을 네. 저는 여기. 이게 태양광 컨트롤러 충전기 MPPT라는 거고요 네. 사용법 되게 간단해요 네. 여기 패널 그림 있죠 네. 이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선 빼가지고 태양광 패널에 연결을 합니다 음. 배터리 그림 있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빼가지고 배터리 연결을 합니다 음, 네. 예, 여기 전구가 있는데 이거는 출력 단자예요 근데 시간대별로 출력을 껐다 켰다 쓰는 단자고요 어디에 쓰는 거냐면 그 가로등 있죠 네. 가로등, 저녁이 되면 켜지고, 네. 아침이 되면 꺼지고, 어? 태양광 가로등이요. 낮에 충전하고, 밤에 켜고, 아. 그 기능을 하는 단자예요. 네. 이 단자 출력 얼마 안 세요. 음. 그리고 이 단자를 쓰면은 이 적산계도 측정이 안 돼요. 이 단자는 많은 분들이 못으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 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가로등을 내돈 네 가지고 세우고 싶어 그리고 거기 태양광 배터 패널이랑 배터리랑 넣어가지고 밤에 가르등 켜고 싶어 그럴 때는 쓰셔도 돼요 아 저기 농막에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 네 요거는 불을 켜는 단자입니다 배터리 쪽은 XT90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왜 x t 9 0을 했냐면 얘는 출력 아무리 높아 봤자 지속으로 뭐 45만평 넘을 일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쉽게 해가지고 꼽았고요 아 충전 꼽았다 오 바로 들어오네 그리고 이 MPPT 설치할 때는 그 법칙이 하나 있어 규칙 지켜야 돼 음, 네. 배터리를 먼저 연결하고 나중에 태양광 패널 을 연결해 주세요 어 지금 달이 떴네요 밤, 달은 뭘까요? 밤 지금 밤이니까 아니에요 왜? 패널 연결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요 패널 쪽에는 네. 전선 직접 연결해도 되는데 요런 단자를 사용합니다 네. MC4 단자라는 거고요 뭐 방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연결할 때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이 패널을 보니까 네. 태양광 패널에서 요렇게두개 전선이 노출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널에는 네. 근데 이게 제조사마다 어.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 모양이 이게 플러스일 때도 있고 이게 플러스일 때도 있어요 네, 다행히 여러분들이 패널을 구매하시면 전선에 딱써 있을 거예요. 이게 플러스라고 아니면 색이라도 빨간색으로 해뒀든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MC4 작업을 할땐 여기 적혀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한 가지고 있는 태양광 패널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한 다음에 플러스가 이걸로 되어 있다. 그럼 태양광 패널의 플러스가 이걸로 되어 있다. 그럼 MPPT쪽 플러스는 어떤, 어떤 단자에 써야 될까요? 반대 요거 반대쪽 요거 네 어떤게 순놈이고 어떻게 하니까 이게 순놈이네 안에 단자 기준이에요 음... 만약에 여러분 패널에 플러스가 이걸로 되어 있다 그럼 MPPT쪽 플러스 단자는 요거 반대쪽. 요걸로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직접 확인하면서 안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가지고 낭패를 봅니다 요 단자 저는 미리 만들어 놨고요 만드는 방법 한번 시범을 보여 드릴게요 어, 네.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게 태양광 mc4 단자를 구매하실 때엔 네. 여분을 구매하세요 왜냐 초보들은 <웃음> 네. 망가뜨리거든 네. 처음에 한 번에 안돼요 저도 몇번 실패했어요 하나만 시범을 보여야지 참고로 mc4 단자에 끼울 수 있는 가장 두꺼운 전선은 칩 AWG입니다. 꼽기 전에요. 네. 예, 꼽기 전에 뭘 해야 된다? 전선을 딱 끼워주고요. 넉넉하게 깐 다음에 끼워주고 이거 전용 툴이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 하자고 전용 툴 사는건 좀 오버같고 뺀찌가지고요. 꽉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동그랗게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구요 헐렁거리네 좀 불안하다 이게 난 그럼 어떻게 해주냐 납땜 해주면 제일 좋아요 확실해 납땜 <웃음> 네그면 네. 이거를 여기다 우는거죠 끼우기 전에 뚜껑 끼우구요 네 고무패킹 끼우고 뚜껑 끼우고 고무패킹 끼우구요 네 끝까지 밀어넣어 주세요 안 들어갈 때까지 그럼 안쪽에 단자 잘 나왔죠? 음, 보이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특이해요. 얘는 한번 잠그면 망가지는, 어. 음, 뚜껑이에요. 재활용이 안 된다. 재활용이 안요 어. 보세요. 한번 잠그볼게요. 네. 소리 들리지? 네. 깨지고 있는 중이야. 안에서. 끝까지 돌리면 됩니다. 꽉! 자, 아까 프레스 있죠? 걔를 깨면서. 네. 방수가 되게 압착시켜 버린 거예요 이런 음. 식으로 작업을 해준 다음에 다 됐어요 패널은 어떻게 하면 된다? 딱 꼽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패널을 두장 이상 세 장, 네장 쓰신다 네. 그럼 요 MC4 단자 중에서 세 개, 네 개까지 병렬로 분배해 주는 단자가 있습니다 네. 그 단자를 사용하면 편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패널 전선이 짧아 가지고 연장은 해야 되더라고 아... 그리고 또 그럼 고객들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패널 네 다섯 장 쓰면 거기서 50A 이상 전기가 올 텐데 아... 10짜리 전선이 견딘다고 너무 얇은 거 아니야? 그런데 견딥니다. 비밀이 뭔지 알아요? 뭘까요? 이거 12V지? 네.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아... 36V예요. 아... 36V고요. 아까 20A라고 패널 한 장당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이론값 20A라고 했죠? 그렇죠. 12V 기준이고 36V 기준으로 하면 7A도 안 됩니다 6.5A? 네. 6.5A 5개 100% 다 생산한다고 쳐봅시다 이거 30A예요 음... 견딥니다 네 자, 태양광까지 그럼 연결이 끝났고요 네. 아, 이 패널은 여기 연결했다고 칠게요 그냥 자 이제 충전수단 한전, 주행, 태양광까지 연결을 했고요. 근데 전선 보이시나요? 좀 전선이 <웃음> 어지럽지만 이렇게 하면 보이실 것 같아. 이 전선 보이죠?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주행충전 주행충전이 그리고 어디까지 돼있냐면 입력이 여기까지 돼있어요. 이거를 다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러면 좀 전선이 덜 헷갈리시겠죠? 주행충전 그리고 한전충전 한전 충전을 아직 연결을 안 했습니다. 커넥터만 이렇게 해놨고요. 220V 꼽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 인버터를 연결합시다. 인버터. 배터리를 가지고 가전제품을 쓸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 연결할 때, 플러스 마이, 먼저 연결하냐, 마이너스 먼저 연결하냐, 말이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인버터 만드는 설계자한테 물어봤는데 상관없대요. 요즘은. 옛날에나 뭐 그런 게 차이가 있었지. 전자식은 상관없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부터 연결할 거예요. 차이 연결할 땐. 왜냐면 차체가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차체 마이너스니까 뭐 어차피 막다도 상관이 없어. 그렇죠. 플러스가 연결이 안 됐으니까. 네. 플러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마이너스를 연결하려다가 차체에 닿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불꽃이 튀겨.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부터 연결을 하겠다 왜냐? 고장 나진 않아요 불꽃 튀기는 게 무서워서 불꽃은 무섭습니다 이제 불꽃이 한번 튀기겠죠? 인버터 꺼져 있나? 응 꺼져 있고 그래도 불꽃이 한번 아 인버터 연결할 때 불꽃 왜 튀기는 줄 알아요? 인버터 안에는 고용량 컨덴서가 들어있습니다. 컨덴서 충전할 때. 네. 자, 인버터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한다면 조여주기. 자, 인버터 연결할 때도 단자는 항상. 네. 직접 접촉해야 되고요. 그 위에 와셔, 스프링 와셔. 저 순서 바뀌면 불납니다. 불낸 분들 많으세요. 기본 배선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밸런스 포트는 담아 옵죠 아! 저희 이거 배송할 때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궁금해하실까봐 이렇게 배송이 돼요 여긴 뚜껑 안달아드려요왜 네. 뚜껑은 안 달까요? 전량기 뚜껑을 안 대는 건 썼다 안 썼다 안되는 거고 쓸 때만 뚜껑 열리는 거고 이건? 계속 계속 써라 쓰는 거다 그러니까 뚜껑을 안 보냅니다 왜 뚜껑이 없냐 뚜껑이 떨어졌다 뚜껑 보내달라 하지 마세요 분명히 있겠지? <웃음> 네. 항상 연결되는 거라 뚜껑을 안 달았습니다 뚜껑 달면 더 덜렁거려요 연결 다 됐나요? 네. 연결 안된거 어, 이제 한전 충전기도 꼽아요. 연결을 해봅시다 한전 충전기는 충전기를 먼저 220V에 꼽을게요 그 충전기 설계하는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충전기를 사용할 땐 220V를 먼저 꼽고 얘가 켜지고 전압이 올라온 걸 확인한 다음에 연결해라 근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캠핑카에서 쓸때 항상 연결된 상태에서 쓰시잖아요 이론상 그렇대 그래 이제 고장이 안는데 그래가지고 차에서 그래서 차에서 사람들이 그냥 막 연결한다 연결한 상태에서 2 2 0트 꼽는다 그랬더니 할수 없지 뭐 그러더라고요 죠 그게 끝이야. <웃음> 네. 기술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네. 그러면 앤더슨 단자 꼽아봤고요. 네. 220V 연결했고 봅시다. 충전되는지. 네. 오! 6 0 6 0오 이렇게 정확하냐? 그러게요. 네. 삐 소리가 나는데 이거 뭐 충전기에서 변압기에서는 다 이런 소리 나요. 어쩔 수 없더라. 이어서 이제 주행 충전기 꼽아볼까요? 주행 충전기 설치 다 했고요. 스위치만 ACC로 해볼게요. 여기 우리 플러스선 연결했으니까 네 ACC로 하면 41.5 충전되고 있습니다. 볼까요? 예, 정확하죠? 네. 충전 잘 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물어봐요. 주행 충전기랑 한전 충전기랑 같이 써도 되냐? 네. 그때 왜모이 생기더라고 어, 어떻게 차가 움직이는데 한전 충전을 어떻게 하지? 에반게리온인가? 음... 그렇죠? <웃음> 네. 네.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충전기끼리는 서로 분명히 간섭을 해요. 음... 그럼 이제 두 번째, 주행 충전기랑 태양광이랑 같이 해도 되냐? 네. 어... 이 조합은 돼요. 이 피솔라 같은 경우는 해도 돼요. 왜냐? 서로 안정성이 높아요. 충전기 자체. 가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좀 저렴한 MPPT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고장이 날수 있어요 서로 간섭을 해 가지고 따로따로 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됐고요 태양광은 뭐 테스트할 수가 없네요 태양광 패널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태양광이랑 네. 다 해도 된다 그러는데 해 돼요? 자사제품 건다 괜찮다는 거죠? 네. 네 요건 안정성이 있는 제품들이니까 네. 근데 진짜 싸구려 있잖아 그런 아, 거는 고장나더라고 네, 네. 이게 막 전기가 들어가 가지고 자그 다음에 이제 인버터 켜볼까요? 네. 와 켜졌어 켜졌고요 그 다음에 또뭘 한번 해볼까요? 보너스 이 멜평 배터리 같은 경우 보면 그 여러분들 보면 DC 전기를 쓰기 힘들어요 밑에다 묻어버리니까 그래서 만든 게 요런 제품이에요 네. 근데 이건 꼭 요건 파워탭이라는 거고요 뭐 USB도 4개 달려있고 그 시거잭도 3개 달려있는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차에 보면 DC 1 2 v 패널이 있어요 음. 캠핑가 만든 거 보면 본적 있어요? 네. 이렇게 볼트 게이지도 달려있고 네. 시거잭 몇개 달려있고 스위치 달려있고 스위치 한 6개에서 8개 그런 거에 연결할 때는 XT90 쓰면 편해요 연결해 볼까요? 꼽기만 하면 돼어 바로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캠핑가 있는 1 2 v 배전반이라고 봅시다 네. 배전반까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배전반도 그렇게 전기 많이 안 써요 XT90으로 감당이 됩니다. 대전류 단자를 쓴건 뭐, 인버터. 네. 그리고 50A 이상의 충전 수단. 그때는 대전류 단자. 자, 이제 설치가 끝났어요. 어우! 캠핑카 전기공사 쉽네. <웃음> 몇분안 걸리는데? 차가 없으니까. 어, 사실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전선을 네.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설치, 연결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 필러 띄어나가지고 안쪽으로 돌리거든. 네. 자, 또, 빼먹은 거 없죠? 궁금한 거 있나요? 설치 다 했어. 충전도 하 있고, 인버터도 있고. 네, 다. 됐다. 다 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새로 출시한 어마어마한 용량의 560A 파워뱅크를 여러분들의 차에 매립할 때 전선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